책만 짜장 먹어볼까 해물버섯 고기면이 짱 많이 들었지 금직한 고기 먹고 통통한 새우 먹고 짬뽕 국물 한입 먹으니 환상 꿀조합이네 홍사운드 와, 쟁반짜장 진짜 실하게 들어있네요 봐봐, <웃음> 새우 엄청 많아요 새우 떡이 들어있네요. 떡볶이에, 아, 뭐야. 짜장면에 떡 들어있는 거 처음 봤어요. 음 아, 근데, 떡볶이에, 아예, 짜장면에 떡 들어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짜장떡볶이인가? <웃음> 음, 괜찮은데? 어, 아, 뭐야. <웃음> 뺏겼어, 다시. <웃음> 아참! 실비김치 있는데 실비김치랑 또 먹어볼까? 아 저번에 짜파게티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기다려봐 먹어봐야지 어, 실비김치 없어도 되다 <웃음> 엄청 매운데요? <웃음> 뭔가 이 먹다 보니까 뭔가 이 칼칼한 게 한번 이렇게 딱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짬뽕 국물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네요. 쭈꾸미가 진짜 좀만하네요 이런거 잡으면 안되는거 아닌가? 아닌가? 어, 엄청 좀만하네아 근데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반짜장 먹으면 진짜 괜찮을 것 같네요 해산물이 되게 많아서 근데 이게 되게 서비스로 주는 국물인데도 건더기가 엄청 많아요 와, 양 진짜 많다! 이야... 이거... 뭐 말이 2인분이지 한, 한 3인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? 와 오늘 한 끼도 안 먹고 이거 첫 끼로 먹는데 와! 왜 이렇게 많이 먹은 건가 내가? 진짜 배부른데요? 와... 진짜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아양만다 마무리로 양파 아, 쟁반 짜장 처음 시켜 먹어봤는데, 처음인 게참 많아요. 그죠? 근데, 어,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해산물이랑 채소가 진짜 일반 짜장면 먹을 때와는 또 완전 다르게 엄청 많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. 그리고 양도 많은 것 같아서 뭐, 3명에서 짜장면 3그릇 시켜 먹을 바에는 3명에서 쟁반 짜장 2인분 이렇게 시켜 먹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면,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~~